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보험업계에서 20년 동안 종신보험의 가치를 전달하고 계시는 종신보험의 장인 파인 컨설팅의 백류한 대표님 모시고 종신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저는 2002년도부터 생명보험업계에 들어왔고요처음에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일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파인 컨설팅이라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종합적인 고객들의 재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 사실 요즘 업계에서 종신보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종신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종신보험이 이제 되게 완성도 높은 상품이었어요. 그 안에 암특약도 들어가고 뇌출혈특약도 들어가고 이번 특약 수술특약 들어가서 그한개 가지고 거의 완성을 해, 하려는 이제 추세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특약들이 이제 건강특약들이 특히나 많이 발달되면서 건강특약 같은 거는 종신보험에서 이제 빼고 저도 마찬가지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약 위주로 사망보험금 위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종신보험의 판매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다른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판매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게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최근에 가장 또 문이 많은게 이런것 같아요 저축기능이 정말 있는 상품인가요? 네 저축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는데 네. 이런것 같아요 실제로는 종신보험은 저축기능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되는게 사망보장기능 네, 네. 그게 첫번째 기능이고 네. 뭐 두번째 세번째 정도의 기능이 저축기능인거죠 그런데 음. 저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음. 나는 저축을 가입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음.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음. 네. 그러니까 동신 보험 자체에 저축 기능이 있는 건 맞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뭐 주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강조하는 거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어쨌 동신은 저축 기능이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추가나 아, 니요 추가납입. 추가납을 얘기 안 하는 설계사는 나쁜 설계사다. 네. 응. 추가납은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하는 게 좋아? 추가납입이라는 거는 실제 그 이름 그대로 추가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추가납입을 강력하게 권하시는 분들은 매달 추가납입을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그 저축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종신보험은 보장에 이제 뭐첫 번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음. 추가 납입은 이제 보통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자고 이제 보통 보냐 하면, 대표님이 이제 20년 납, 종신보험을 지금 가입하셨어요. 20만원을 냈다. 그러면 네. 총원금이 4,800만원이죠. 4 8 0 0만원 내시고, 4,800만원을 추가 납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목돈이 생기셨어요. 네. 근데 그 돈을 뭐 당장 찾을 수 있는 돈은 찾지 않고 몇년 묶여 놓을 수 있는 돈이다. 음. 그럼 유자금이한 4,800 정도입니다. 네, 예, 예. 그런데 그 금리가 보통 이제 보험회사 금리는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렇죠. 통장식으로 생각해서 음. 납부를 하는 겁니다. 몇년 있다가 찾게 되면 은행 금리보다 좀 많아요. 세금도 없어요. 이미 보험료 10년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사용할 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음. 어좀 장기간 에 묶여줄 수있는 돈. 그래서 아. 실제로는 저녁 한테 컨설팅할 때 이런 거죠 어, 대표님이 가입을 하셨지만 네. 대표님 활용 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자녀가 자녀가 음. 뭐한 30대나 20대 말이 돼서 수입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종신보험의 입출금 기능을 이용해서 음. 거기다 돈을 넣는 거예요 어 그때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가 됐을 때는 충분히 네 이게 좋은 통장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활용하는 게추가납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매달 넣어봤자 큰 돈이 안되고 목돈으로 이렇게 넣어 갖고 운영을 하시는 방식이 실제 로는 방식 방식. 예, 네. 효과가 좋습니다 영신보험이 영상...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주계약만 가져가는 게 좋다 부가적인 네. 특약은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저도 이전에 최초에 판매할 때는 특약을 많이 넣어서 판매했는데 음. 요즘엔 대부분 이제 주계약 위주로 판매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워낙 보험사들이 엄청 많은 상품을 내고 있고 음. 특약들이 엄청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도 주계약 위주로 중심 보험을 설계하고 특약 같은 거는 복합 설계를 해서 음. 어, 주로 선보사 상품으로 진단비하고 수술비 형태를 이제 보완을 하고 있죠. 진단자금이라든가 수술보종 이런 보장담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가 좋은 건 만든 거네요. 네, 뭐 언제가 바뀔진 모르겠으나 지금 트렌드상은 그렇게 하는 게제 생각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신보험 당인도 네. 네. 네. 손해보험 상품을 고려하는 게더합리적이다중신보험의 네. 네. 네. 특약 중에서 이거는 어, 추천해 줄만하다. 그러니까 그월 생활비가 지급되는 특약이 있는데요. 네. 그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가장들한테 이제 많이 권하는데 네. 그건 뭐냐면. 매달 설정한 금액, 한 대충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설정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생활비, 그러니까 매달 200만원이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거죠. 그 보험이라는게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따뜻한게 느껴지기는 어렵겠지만 음. 실제로 이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200만원씩 매달 들어올 때마다 막 울음바다가 되는거죠. 네. 아, 아 그쵸. 네.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받 네, 아버지가 이제 음. 그 목숨값으로 매달 보내주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찾았을 때 정말 알뜰살뜰하게 쓰게 되고 음. 그걸로 인해서 애들도 아버지의 온정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음.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생활비 특약 예, 예. 생활비 특약이라는 걸 한번 힘들게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기특약과 생활비 특약은 나중에 생활이 이제 좀 여력이 되시면 음. 동신보험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어 그런 기능이 있는 겁예요네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새로운 중심보험을 내가 여력이 더 생겼던 다 새로운 중심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니라 네네. 납입하고 있었던 전기특약을 네. 주계약으로 전환 그렇죠 전기특약이나 생활비특약을 주기약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암이 걸리거나 아파서 그래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전기특약 기간은 좀 남아있는데 음. 혹시 내가 그전에 사망할 것 같아요 네 음. 그런데 애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요 아이 돈을 네. 애들 항상 1억씩은 남겨주고 싶다 아. 뭐 이런, 이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실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아프거나 네. 이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아픈 상황에서도 정기특약이나 음. 생활비 특약은 종신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게 그럼. 굉장히 장점이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네. 보험료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네. 이후에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더 늘려갈 수 있는 보장 네. 부분도 늘려갈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상속으로서 종신보험의 네.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는 건지 저희 이제 부부가 얘기하기는 그때까지 쌓아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은다 그렇죠. 쓰자 그리고 종신보험을 남겨주자 똑같이 애들 입장에서 받는 거죠 받는 금액은 똑같을 수 네, 있죠 네. 그런데 실제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 서부개척시대 철도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이죠 장게 유명하죠 네강철럼 카네기 그 카네기조차 엄청난 성공을 이룬 다음에도 보험을 가입했대요 종신보험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당신 같은 부자가 음. 뭐 타로 종식보험가입했냐라고 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금을 물려준다는 것은 좀 다른 이름이 새겨진 돈이라 이렇게 볼수있겠어요 그러니까 코로이 살짝 네. 뛰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아버지 목숨과 맞바꾼 음. 이 돈이 지급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면은 대부분이다 그 돈을 한동안 못 쓰세요. 다른 돈을 다 쓰시고 뭐 카드도 음. 쓰시고 음. 뭐 쓰시고 한 다음에 그 돈에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마지막에. 예, 네. 그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 묻어진 돈입니다. 그게 이제 표가 달린 네. 돈이다라는. 예, 네.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하시는 분들이 그 종신보험의 가치를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맞습니다. 아. 내가 암이 걸려서 돈을 받는다면 그냥 돈이겠죠. 음. 당장 그 치료비에 쓰겠지만 아. 네,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출신이었던 이제 피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는 어떤 기능이냐면 있 고객들한테 유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유서를 미리 쓰 써. 네. 유서라는 게꼭뭐 거창하게 뭐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뭐이 음. 집은 뭐 첫째한테 주고 둘째는 뭘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필로 배우자하고 자녀죠.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글이 필연 보존이 됩니다. 보존을 하고 있다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그 원본을 갖춰줘요. 막상 쓰기 시작하면 막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웃음> 내가 없을 때 어, 누가 보아라 하면서 어. 예, 이렇게 대표님도 그, 쓰셨나요? 그럼요. 아, 어.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자필로 남기는 거죠. 예, 그면 너무 좋은 기능이네요. 예. 예. 대표님이 선수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상품 한 가지를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보험은 ABL. 어, 네, 예, ABL. ABL. ABL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알리안체 생명. abl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알리안츠 생명이 이제 이름을 사명을 네네. 좀 변경해서 그렇죠. abl 그렇죠. 이런 어떤 거냐면 종신보험처럼 사망 보장을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만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 사망 보장을 해주고 암이 걸려도 3천만 원이에요 암 걸리면 3천만 원이 나오고 네, 암 걸리고 3천만 원사망해도 3천만 원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데 치매는 이제 중증치매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는 각각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암이 3천만 원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그거 2 0 600만 원이 이제 사망보험에 지급이 됩니다. 3천만 원 플러스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3,600에 보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실제로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망해버린다 그러면 은 3천만 원 보장을 만, 받는 음. 거예요. 이게 보험료가 2 0년납 공신보장인데 9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환급이 되는데 2 0년다 내게 되면 원금의 한 98% 정도 됩니다. 20년 때 해약을 하는 게 아니라, 20년 되면 아직도 보장을 받아야 할 시기잖아요. 40세가 해서 네, 60세니까. 60세니까 아직 보장을 받아야 할 시기고, 음. 대략 한 80세 정도 돼서 해약을 하는 게 어떠냐. 저는 음.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는데요. 네. 8 0세 정도 되면 이제 원금이 한 110%? 2,700만원? 보유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권하는 건 80세 정도 되면 사망보장이나 뭐 안보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2,700만원으로 네, 네. 올라갔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해약을 해라. 네. 그게 합리적이다. 네, 해약을 해서 2,700만 원을 찾았어라. 실제로는 저는 그러거든요. 암하고 사망 고장 이제 권하지만 당신이 암이 걸리거나 사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잖 음. <웃음> 실제로는 암이 걸리거나 사망하지는 않는 분들이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요. 어, 대표님은 공포 마케팅을 안 하시는. 네. 네. 3분의 2 정도가 암이 안 걸리고 사망도 안 합니다. 80세까지 맞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라는 건 3분의 2가 안 걸린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안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네. 건데 이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다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암 보장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실 정도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실제 건강 관리도 하시고 음. 그런 관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음. 더 아마 실제로는 3분의 2보다 더 많은 분이 생존하실 거예요. 음. 그러면 암은 사망도 안 하시고 암도 안 걸린다 그러면 내가 원금의 한 110% 뭐 이렇게 받으시면 네. 저는 그 사이에 보장 리스크도 커버하고요. 그 어, 다음에 그 이후에 환급금을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이런 선택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웃음> 네, 설득을 당해버려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종신보험이 옛날 냄새가 나고 낮던 <웃음> 냄새가 나고 막 이러지만 요즘에는 종신보험이 이렇게 다양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전문가랑 상담 통해서 어, 내가 어떤 보장을 준비할 때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제 고려해서 비교해 보시는 걸요꼭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에 이게 영상으로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어 흐름이 막끼쳤어 <웃음> 네. 아마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네, 네. 상담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네,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네, 네. 신봉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연구소 뭐 댓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상담을 요청 주시면 대표님과 다이렉트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